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계곡이나 산속 이런 곳을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계곡 캠핑장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계곡만 좋다고 좋은 캠핑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는 계곡, 그 다음에 사이트, 이두 개만 보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총네 개의 캠핑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이거는 순위는 아니고 4개를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순위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돌고래 캠핑장입니다 돌고래 캠핑장은 올해 신규 오픈을 한 캠핑장이고요 사이트 바로 앞에 산정호수 계곡이 있고 사이트 자체가 바둑판식으로 난민촌 느낌은 아닙니다 대신에 단점도 존재해요 이곳의 단점은 신생 캠핑장이다 보니까 는 어, 그늘이 좀 부족하다는 거그 정도의 단점은 존재합니다 를 그럼 제가 다녀왔던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이 잣나무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약7 3 0에9 5 0 정도의 크기로 어, 텐트를 치고도 옆에 차를 댈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데크 사이트 존이 있는데 여기는 블루베리 존입니다. 데크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990에 1100 정도 되고 데크 사이사이에 차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옆 데크와 간섭 없이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돌고래 캠핑장의 계곡입니다. 지금은 물이 별로 없는데 비만 조금 온다고 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찰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계곡이 좁지 않고 어느정도 크기가 돼가지고 놀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돌고래 캠핑장에 편의시설이 있는 동이고요. 여기 사진도 굉장히 멋있게 잘 찍어 놓으셨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개수대입니다. 엄청 깨끗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화장실 엄청 깨끗하죠? 저기 차두 대가서 있는 곳이 동굴줄입니다이 캠핑장에서 예약하기가 가장 힘든 사이트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돌고래 캠핑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 한 1년 정도 지나면 단독 사이트처럼 구성은 될것 같아요 캠핑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화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천에 있는 답게 캠핑장입니다 어, 화천에 있는 답게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계곡은 캠핑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캠핑장 바깥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대신에 계곡이 엄청납니다 진짜 자연적인 계곡이에요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식 배열도 아니고 모두 데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존 가운데 산속에 들어가 있는 존이 있는데 그쪽은 완전히 독립적인 구간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녀왔던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게 캠핑장의 계곡은 캠핑장을 나와서 길을 건너면 이렇게 밑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 계곡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완전 자연적으로 생긴 계곡이고요.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비가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답게 캠핑장의 관리동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사장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 위쪽으로 위 올라가면 사이트가 있고요 사이트를 가기 전에 먼저 개수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 시설 엄청 깨끗해요 정리도 잘되어있고요 그리고 전자렌지도 두개 있고 전기밥솥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C사이트 존입니다 지금 데크들을 보시면 은 데크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데크 사이즈보다는 데크와 데크 간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글램핑동 두동이 있습니다. 총 6개의 데크가 있고요. 데크 사이즈는 6m 곱하기 4m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A사이트 존입니다. 여기도 다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개의 데크의 사이즈는 6m 곱하기 4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데크와 데크 사이는 간격이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곳은 B 사이트 존이고요. B 사이트 존 같은 경우는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사로 보이시죠? 경사로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3개의 사이트가 있고 우측에 2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다 데크 사이트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사이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B 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 번째, 횡성에 있는 병지방 오토 캠핑장입니다. 병지방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이트 존이 A존, B존, C존. 그 중에서 C존 같은 경우는 애완견 동반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계곡으로 가지는 못하고 A존이나 B존을 거쳐서 계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B존과 A존의 경계구간, 그 구간 사이트가 계곡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것도 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간은 B사이트 존입니다. 참고로 C사이트존 같은 경우는 모두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두 데크 사이트고요. 그리고 데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데크뿐만이 아니라 그 앞뒤 옆으로도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캠핑 사이트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B사이트존에 있는 편의시설동입니다. 그리고 개수대 같은 경우는 모두 야외에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 사이트마다 모두 테이블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전 사이트가 모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곡이 B 사이트와 A 사이트 중간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놀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A존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서도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계곡이 따로 존재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입니다. 여기는 우선 계곡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사이트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이트에서 바로 계곡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발 담그고 노는 정도 그 정도의 계곡은 됩니다 대신에 제가 여기를 추천한 이유가 계곡도 계곡이지만 여기는 모든 사이트가 개별 사이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쉴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야영장 이다 보니까 가격도 싸요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고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늘 사이트니까 여름에 한번 자리가 나면 은 갔다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곡이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의 계곡입니다 물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수질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계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고 계시는 거는 편의시설동인데 굉장히 감성틱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곳은 애완견 동반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펜스을 쳐져 있는데 어 애완견하고 같이 오시는 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동물 짖는 소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1 캠핑 사이트 존입니다 붙이는 것과 같이 파쇄석도 있고 데크존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제2 야영지로 가게 됩니다 지금 물 수량이 얼마 없어 가지고 비가 좀 오게 되면은 이 다리 밑에서 놀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2 야영장에서 맨 꼭대기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우측도 대부분 다 그늘인데 몇몇 사이트들만 저렇게 땡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의 자세한 사항을 또 알고 싶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야영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야영장 예약하면서 이번 여름에 이런 캠핑장도 있으니까 한번 예약을 해서 갔다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린 네 군데는 그렇게 많은 수혜는 없는 캠핑장이 될 거예요. 그럼 초보 캠퍼 분들이나 아니면 좀 베테랑 캠퍼 분들도 한번씩 갔다 와서 좋았다면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